Okay. 안녕하세요 샘이틴 디에입니다 와우 디에티타임 드디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봐도 하면서 여러분 부는 게 처음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이번 싱글 나란히 나왔는데요 여러분 많이 좋아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뭔가 이런 여러분 좋아할 만한 이런 작품들이 지금은 먹는 차는 부이차예요부이수차 제가 이게 부이차도 수차랑 생차가 있는데 수차는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좀잘 맞아서 네, 아주 맛있습니다 원래 차는 좀오후쯤을 많이 먹는데 근데 오늘은 어, 이런 기회에 통해서 한번차 마시면서 편하게 여러분한테 대화하고 싶습니다. 음. 댓글 좀 볼까요? 일단 여러분 좀 궁금한 거 이번 앨범에 대한 질문과 아니면 그냥 편하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 이번 솔로그 활동은 안 해요. 근데, 어, 좀 많은 컨텐츠 찍어서 충분히 여러분 만족시킬 수 있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대해도 됩니다. 디노 용기, 안경 용기 어땠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디노 진짜 마지막에 삥! 하는 거 진짜 분명 뻥 터졌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디너는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너무 재미있게 봤으니까 해서 너무 좋다. 어, 아쉬워하지 마. 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음, 아는 형 개인 그런 아티트 스 같은 곳이에요. 네, 그형 통해서도 좀 많이 공부하고 다도에 대한 저에게도 정말 많은 음, 지시. 알려주시고 정말 좋은 형 화면이 있어요 이 뒤에도 다형 소장하는 거예요 엄청 멋지죠 제일 좋아하는 차, 저는 사실 지금은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다두에 대한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차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차 먹어봐야 어떤 거제 스타일이고 어떤 거 어떤 거 어떠고 약간 좀그때알것 그, 같아서 지금 사실 다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먹는 게 수차, 부위차 수차 오늘 패? 패션 그냥 투 입었어요 뭘 없어요 오늘 오늘도 머리 이런 거는 사실 오늘 어떤 스케줄 하고 왔어요 그냥 그 스케줄 어딘지 나중에 여러분 볼수 있는데 음, 그래서 머리 이렇게 꾸며 꾸미고 왔어요. 여러분 다, 먹,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저녁 먹었나요? 여러분 이번 나란히 춤을도 많이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안무 좀 어려워서 저는 쉬운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인트로에서 오늘 도겸이랑 디케랑 히터에서 올랐잖아요 그거 여러분 많이 따라주시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알려줄까요? 너랑 나란히 손 잡고 싶지만 I do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그리고 뒤에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춤을 추면 됩니다 네, 정말 쉽죠 네, 티덕에서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웃음> 오늘도 날씨 살짝 좀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나갈 때 항상 옷을 잘 챙겨 입고 감기 제일 걸리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음. 그리고 요즘 생일인 사람들의 생일 축하해요 저는 오늘 너무, 엄청, 너무, 다무 너무, 너한번 더. 그러면 더? 천무 할게요.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요즘 뭐하고있나? 저는 요즘 사실 일좀 다시 바빠져서 최대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서 준비할 거 있어서 항상 뭐 작업하고 뭘 하고 몸을 공간관리하고 공간은 항상 관리 늘 쉬면 공간관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 그러면 배워야 될 것도 배우고 그리고 뭔가 요새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뭔가 다른 사람의 세상도 알면서 음, 제 마음이 점점 열, 더 넓어지려고 노력, 노력보다 즐겁게 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냥 그런 많은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요새 듣는 노래 저는 최근에 자스틴 비이버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매일 매일 제스틴 비이버 노래 들고 막 혼자 춤을 추고 진짜 짱인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최대한 밤에 차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안에 카페인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분 먹는 차 아마 좀 그렇게 오래된 차아니다 보니까 안에 카페인 좀 많아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잘못 자요 제가 오늘 먹는 거 2006년 거 수차이기 때문에 카페인 덜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많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도착을 읽죠? 시집 많이 읽어요, 시집 근데 뭔가 딱 하나 정해지는 거 없고 저는 사실 집에 있는 책들이 다 선물 받는 책이에요. 예전에 팬분들한테도 많이 받았고 제 주변 사람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항상 선물 주고 그리고 제 선생님들이 한거 공부해라 막 책을도 주고 그냥 집에서 막쌓이면서 그냥 기분 따라서 봐요. 그리고 어 뭔가 비올 때나 아니면 쉴때 그럴 때 책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 그런 에너지를 충경하면서 뭔가 여러분한테 더 좋은 에너지 좀줄수 있게 항상 총장하고 있습니다. 팔진. 사실 이 팔찌는 중국 친구 좋아해줬어요 이번 엔 쑤띠 때문에 저도 쑤띠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중국 그런 문화 있어요 빨간색 쑤띠면 빨간색 많이 입어야 뭔가 좀안 좋은 기운을 많이 끼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엄마와 그리고 중국 팬분들도 아빠리 빨간색 껴 그래갖고 이제 친구 보내줬어요 차 마시는 랩도 까먹어 있네 그리고 제가 뮤비 찍을 때 멤버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마 나중에 비인드 보면 멤버들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늘 초록색 바지 입었어요. 초록색 귀엽죠? 뭔가 봄이니까 뭔가 그런 봄 기운을 하고 싶어서 네, 초록색 바지. 그리고 신발 핑크세요핑크세요 손가락 하트. 하트. 예스. 네. 이번 마지막 한잔 먹고. 네 이번 여러분 제나란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서 한번더 감사하는 말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은 컨텐츠 있으니까 좀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음, 이런 좋은 에너지 음. 여러분 항상 주고 싶고 이 노래도 여러분이 힘들 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조금 남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작품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디에티 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우리 또 봐요 잘 자요 바이바이